캔수이가 이렇게 하나도 없네. 어떤 거 사야 되는데? 일단 먼저 가자. 예? 와, 이거 사야겠다. 겁나 커. 네. 와, 훔치기. 훔치, 훔치. 응. 한번 만나볼까? 아, 안 뒤집어져. 기다려봐. 아, 기다려봐. 그래서 한잔말 하고 있어. 맛있겠다. 살짝, 음, 케찹이 좀 고기 같긴 하지만, 먹어봐야지. 음, 겁나 큰데? 일주일째는 먹겠다. 와. 잉크링 같은데요? 뭐야? 이거 뭐야? 잉크링 오기 잖아요. 살아있나? <목소리> <웃음> 살아있는 게 너무 어 <목소리> <목소리> 왜, 살아있는 거 너무, 단독판. 단독판이 이상해요. 단독판이 이상해요. <목소리> 일단 소시지에 살려줘. <목소리> 아이고. 과플다너왜 <웃음> 살아 있냐? 구워져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생고기 먹고 있었던 거임 여기서 봐. 아이 순간에 여기서 봐. 기다. 려 아, 양들이 있으세요, 당시. 없다가. 뭐 하는지 궁금할까요 그렇군요. 아, don't 있으면 알 my singer. I get a comedy. I'm n o <웃음> 죽었다 예. 네. 다시 구원브사 대충 였다이크브가이크브레이 응? 지진사 죽었니? 살았어 응 그렇다면? 문제로 보아야지나 보자. 제일 만한 거를 찾아서. 응. 음. 얘가 말해요. 말을 해요, 소희님 제가. 欲しいや笑いは別なものかな 야, 미안해. 어, 우심 왜, q u 자, 자, 자, 자, 자, 들어 <목소리로> 아, 한번 테스트하려고 하는데 몰라봐. Yeah, t h a t 소지 말고 소지 말고 왜 나를 고우려고 하냐 응. 그럼 이 친구를 소개해드릴게 귀엽지? 친구 같지는 않네 발로 차 왜발로차 머리, e t f l 다 쐈다. 안 a n 줄 s a 려드릴까요 말로 해 y 응. 음. 캔슬이 그냥 하데네 약속을 잊찮은데아이은뭐 마이크 켜드려요? <웃음> <웃음> 어 괜찮은데? 괜찮은 버리고 하데그찮은데 이거 은 콩나물 담던 그거 아니야? 들어가 봐, 들어가 잠깐만요. 렇게들어갈까야 이긴했지만 들어왔어. 알지 마시고 대충 오셨죠? 네, 그거절했 있으세요? 예. Yeah. 어? 어 이게 저니 여기 어떠세요? 아무하가요 어, 이게 제 집인가요? 어.. 됐다. 캔 hmm, 어디 지 아, 여기 있다. 됐어. 헉. 여기서 get 야, 기울어진다 기울어진다. 야, 근데 저 자동차는 왜 꺼낸 거야? 기다려 봐. 아 저렇게 하려고. 네. 잠깐만. 야나나 나 다시 살래뭐 하는지 궁금해서 나갔었단 말이야. 야 잠깐만 기다려 봐. 어 피니가 탈출해야 돼. 안 돼. 한번 가봐. 아, 얘 위에 누이 제 앉아야지. 어 뭐야 탈출했어. 아니 이거 한번 날았더니 못 다시 못 들어가. 와. 줄 끊인다. 이쪽 못 나와서 죄송합니다. 예 <웃음> 인도로 막 다니는 와왜 커?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자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안돼 대박. 나 지금 일단 브레이크 도라이브거든좀 내가 여기 뒤에서 내가 밀어줄게. 가자. 가자. 됐다. 고와 가자. 미안 아 <웃음> 아프겠다. 아니 괜찮아. 나피 하나도 안 달았어. 소시지. <웃음> 왜, 네 친구들 다복니 아마도 그래도 혼자 왜 이렇게 한정판에 들어가 있니? 어 말을 할줄 알고 날수 있고 무기를 들수 있어서. 그럼 팔을안 되는 거 아니야? 그냥 품인데. 그래서 산장판인 거잖아 <웃음> 어. 자봐자 봐봐 봐봐 봐봐 와봐 봐봐 봐 이 어디지? 어... 익숙한데 어딘지 모르. 어딘가에 왔네. <웃음> 다다다다. 아침에야 또 키워줄. 아? 오케이. 내가 님 키워드릴까요? 네, 그러세요. 그러면. <웃음> 자, 야 우리 기일였다. 미안. 야. 내원래로돌아 내가 돌아가 줄까? <웃음> 어때까? 아, 여기 다 아. <웃음> 와, 나의 주인이 죽었다. 나, 아, 아났다 아무튼 와. 오늘은 대충 끝난 것 같다, 하루가. 하루가 정말 빨리 지나가네. 스위스, 어디 갔어? 여기요. 핑크색. 여기. 어 그래 여기. 님 여기에요. 어디가? 제대로 왔는데. 응? 진짜 <웃음> <난> 제대로 왔어. <웃음> 아 이거 편안하게 누워있는거구요 잠.. 죽은거 아닙니다 자고 있는거예요 여기다 <웃음> 그.. 요, 요쯤에서 죽어있었어 거의 요쯤 아무튼 오늘은 끝났다며 군요예 그러면 둘다 <웃음> 함께 갑시다 <웃음> 뿜! <웃음>